이제 두 번째 거를 우리는 대처를 해내보자. 지금 텔레비 보게 되게 되면, 게되 지금 텔레비 한 봐봐, 프로가 아마 내가 아마 한 50% 가까이는 루스 빼고 나면 50% 가까이는 전부 다묻는거뭐 레시피 해갖고 이것밖에 안 한다. 그러면 지금 그묻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이것들 고민을 좀 해봐야 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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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생략 위주다 왜냐면 하 합성 그거는 약인지 아닌지 모른다. 약인지 독인지 구별을못한다이 말이야. 모든 약은 음식을 어떻게 아주 고농도로 농축했 거나 마찬가지다. 일정 성분을, 응? 일부분의 성분을, 그렇게 이거는 약 성분이 되겠지. 일부분의 약 성분을 이 부분의 약성분을 농축을 한 거기 때문에 약은 금방 먹고, 작게 먹고, 이것이 효과가 있어야 되고, 음식은 어떻게 해? 농도가 너무 작기 때문에 어떻게 해? 지속적으로 먹어야만 이거 해결 가능한 거겠지. 당연한 거죠. 똑같은 약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음식으로도 고칠 수 없으면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그지? 그거 참 좋은 말이다. 그제? 엄청나게 좋은 말이야. 그런데 실천을 안 한다는 거다. 다 아프다. 조금 이따가 다이어트를 하게 되지만 간단하게 설명해보자자 우리가 다이어트라는 것은 뭘까? 다이어트가 뭘까? 다이어트가 그, 솔직히 말해서 해라. 내가 가르친 그대로 얘기하지 말고 자 <웃음> 그래. 그게 지금 다이어트 전부 터살 빼는 거라고 얘기하잖아. 그런데 이것좀 우리 웃기는 거 아니냐? 사진을 보면 당연히 자기들도 배워 갖고 이것이 식이요법이라 했다 이렇게 그럼 다이어트 한다 하면 좀더살빼기로 하는 것이지, 다이어트가 뭐 먹는 거 한다고 그럼 다이어트는 뭐고? 굶는 거가? 아이고 먹는 거야 먹는 거. 다이어트라는 것은 먹는 것이지 굶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말이 완전히 말이 완전히 이상해져버렸어. 먹는 거를 갖다가 그러면 우리는 먹는 데는 어떤 먹는 게 있겠나 보자. 살이 안 찌기 위해서 먹는 거.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조금 더 나아가서 살 빼기 다이어트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이 다이어트는 우리가 병든 사람은 어떻게 병난 사람은 고쳐야 되지만 병 오기 전에는 어떻게 예방용이래, 예방용, 예방용 다이어트다. 병이 오면 어떻게 질병 치료용 다이어트다, 그죠? 나이가 들어갖고 다시 기계가 꼬물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 이것은 우리는 노한 호스피스, 어? 호스피스용 다이어트다.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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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질병이라는 것은 너무 강해서 오는 거, 너무 약해서 오는 거, 이런 거다. 누구말따나, 우리 사는 거한번보자임 우리가 인생살이하고 똑같아. 아마 장기도 하나의 인생살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맛있는 것이 없어서 못 사먹는 거야. 그래서 배고픈 거야.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있어도 사물 돈이 없어서 못 사면 그러면 둘다 병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돈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 집에 돈을 많이 갖다 놓으니까 도둑놈이 어떻게 훔쳐가까 싶어갖고 그게 걱정돼갖고 병되는 것이고.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이게 뭐 돈을 못 버리니까 병되는 거야. 인생 사회도 다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에 우리는 치비교인데 어느 것이 강한지 어느 것이 약한지를 구별해놔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한번 보자 내가 이렇게 만일 간이라고 생각해보자 이? 간이 이것만큼 기운이 이렇게 좋은데 여기에 간에 좋은 음식을 마구제이 보약을 먹는다 간 좋아하라고 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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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간을 다 버리겠다 해갖고 보약을 먹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 간이 힘이 있는많나이 갖고 술을 많이 먹는 거야. 이? 그러면 간은 어떻게 해또 보약 먹어갖고 이렇게 해도 이 붙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게 밖에 지는 거 말고 그 뭐가 씨앗이 많은 거? 뭐 무화과 말고. 성류성류성류 성류, 성류. 성류세? 네. 큰 거, 이거 왜 깨지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간이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꽃이 딱 피갖고, 여기 에 막, 이거 성류같이 이렇게 팍 깨지부는 거야. 이게 바로 뭘까? 이거 한 쪼개봐. 똑같아. 그럼 몸속에서 이 성류 같은 것이 생겨갖고 푹터질 뿐만 이게 바로 암이야. 근데 암의 세포는 이 세포의 변형이기 때문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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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봐이 사람이 간이 약한데 외부 한기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많이 먹게 되는 경우와 이 체질에 따라고 간이 튼튼해가고 술이 착착 빨려 들어오는 체질과 음식은 달리 해야 되겠지. 그거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야. 그러면 간에 좋은 음식은 면 하나는 죽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 보자. 간이 나빠졌다고 가능하면 간의 기능이 없을 거잖아. 그렇 간의 기능이 없다 이 말이야. 간의 기능이 없는데 간에 좋은 음식 먹이면 간에 그거 먹고 도움이 되겠나?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거야. 간의 기능이 완전히 저하됐을 때는 간의 좋은 음비 갖고는 아무런 답이 없다 이 말이야. 자. 요 식품이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주 잘못된 것들이죠 아주 잘못된 거. 요새 텔레비 보게 되면, 어떻게, 한뭐 다이어트 겸 이렇게 말이 많이 노면서, 오늘 내 음식이 2,000kcal이다. 2,000kcal이다. 뭐, kcal 할만 너무 많았고, 그지? 2,000kcal이다. 이것은 내 뭐, 뭐, 몸속에서 먹은 것은 2,000kcal인데, 인간이 하루에 생산하는, 하루는 뭐, 뭐, 1200kcal이면 충분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것은 가대다? 이것이 또 비만이다? 이거 웃기는 이야기다, 이거 웃기는 이야이 논리는 정말로 웃기는 이야기다. 근데 텔레비에서 또 뭐, 냐고시비알라 이거는 논리상으로 한수넘터리다이 말이야. 지금 뭐, 갖고 식품, 식품 한대 해갖고, 음식 한대 해갖고, 하루에, 하, 이거 칼로리, 몇칼로리이 칼로리 이렇게 칼로리, 이것은 내가 오늘 소모할 거는 어? 메칼로리가 남으니까 운동을 갖다가 얼마나 해야 된다. 그거 어기는 이야기다 이 말이. 그럼 말도 안 되는 논리야. 이. 현실에 한 가보자. 내가 이렇게 이만한 하루 하루에 새끼를 먹는다 이말 새끼 새끼를 먹는다 이 말이. 3끼. 그러면 이게서 새끼가 뭐총 2,000 칼로리라 해보자. 이 차가기 말도 안 되지. 2,000 칼로리가 있으면, 이 2,000 칼로리가 전부 다 100% 소화가 돼갖고, 이? 몸속에 들어왔을 때, 흡수를 했을 때, 이 논리가 필요한 거야. 그치? 아, 2,000 칼로리 무엇을 갖고 이것이 몸속에서 100% 흡수가 됐을 때, 그때수야 그렇죠. 그 이제는 2,000 칼로리라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다. 그지 맞나? 아, 논리상으로는 아주 항문적으로는 우리 하는 거다. 이? 그 사람을 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학문적으로 논리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이 100%를 흡수하겠나? 다 갖다 버린다 이 말이야. 여기서 흡수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20%가 됐지 30%가 됐지 우리는 몰라. 이? 왜? 현실에 가보자면 여러분들 하루에 이 대변을 한다, 대변. 이 대변 속에 칼로리가 얼마나 많겠나? 여러분 상상해 봤나? 이것도 계산 안 하고 이 논리를 펴는 것은 그 텔레비 노아가 하는 사람들은 정말 웃기는 이야기예요. 우리 옛날에 가면, 우리 지금도 제주도 가면 우리 구경해봤지? 똥돼지 사람 똥 먹고 큰다니 똥떼? 먹고 큰다 말이야. 잘큰다 말이야. 자, 여기에는 엄청난 이런 칼로리를 갖고 있다이 말이야. 우리는 먹어봤자 실질적으로 흡사하는건 얼마 안된다이 말이야. 우리 먹는다고 바쁘고 내놓는다고 바쁜 거야. 놀이상으로. 열역학 법칙에 의해서 그렇잖아. 자, 인풋은 어떻게? 인풋은 빼기 어떻게? 어큐뮬레이션 이것은 우리는 아웃풋이다 했다. 그렇 내가 이만큼 2 0 0 0칼로리를 먹었으면 내가 흡수열이 1 0 0 0칼로리다 그러면 바깥으로 대변으로 놓은 것이 1 0 0 0칼로리라 그럼 이것을 먼저 계산해 봐야 돼. 이거 계산 안 하고 무슨 그게 뭐 메카로리 문니 메카로리 문니 하면 그 논리는 그거는 정말로 아들 장난치는 거야 어떻게 보면 테레비 저거 웃기는 이야기다 이 테레비 작가들도 좀 고쳐야 된다는 말이 그거는 우리 가장 근본적인 것은 빼고 그거 막 거짓말이 참아인지 모르고 막 하는 거 그거 뭐 재미삼아 막 갔다 오면 막. 다데자 예를 들게 되게 말 먹는 사람 대식가들 있잖아 요즘 말때 요새 보기에는 이 덩치 큰 사람들, 덩치 큰 사람은 많이 먹기는 많이 먹어. 왜? 왜마음먹겠나좀 <목소리> 네? <목소리>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다. <목소리> 우리는 운동해봐야, 운동해봐야 칼로리 얼마나 소모 안 한다. 한 시간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까지 한 시간 동안 운동해봐야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겠노? 우리 저 뒤에.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하도 안먹갖고삐쩍 말랐지. 먹어봐. 그만 찌지. 자, 짜장면, 뭐, 다섯 그릇씩 먹고, 뭐, 통닭 한 마리씩 떴고, 그 칼로리가 얼마나 많겠노? 그렇게 무어도설해봐야 요만큼밖에 안되는 거야. 그런데, 그만큼 많이 먹는 거는 이유가 뭐겠노? 당연히지 밥도 너무 많잖아. 위가 크니까. 어? 속이 안차니까 계속 먹는 거야. 그럴 때 그거 묻어가지고, 저보다 소화 다 됐으면 어떻게, 흡수 다 됐으면. 그거는 완전히 뭐, 저다퍼집은다이 말이야. 그거는 퍼집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테레비 고 이거 잘 알려주는 것이, 허구정보가 너무 많은 거야, 허구정보. 이거 당연한 거잖아. 이거는, 이거는 정의다, 정의. 이게 벗어날 수가 없다, 모든 게. 누구말때나 먹은 거. 몸속에서 허된거 빼고 나면 이거 밖에 넣는 거야. 이것이 제로, 제로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통하는 거야.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텔레비에서 하는 거참좀 자제해야 돼. 모르는 거 완전 사람 몸 호대 갖고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좀 고쳐야 된다, 말이야. 누구나 또 육부도 없는데 뭐 오장육부 해갖고 맨날 뭐오장육부의뭐 비밀해 자고 아이 없는 것같다 대는 안오장육부의 비밀하면 사람인데 일반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있는 줄 알까? 이거 쟤바라 있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허구 속에서 어? 아, 거짓 정보들이 흘러가고 진짜 있냐? 호도하고 이렇게 됐단 말야 그러면 여도 거짓말, 여도 거짓말, 여도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만 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 해갖고 되나? 거기서그래도 뭐 살아가니까 그참 희한한 나라야. 아니? <웃음> 그 물론 그 질문이 많면서도 더잘 살아가는 거고 참자 그래서 음식 식품 우리가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한의학도좀 발전을 해야 돼. 우리는 가장 강점이 의학 쪽에서도 최고의 강점이 뭐냐면 이 한의학이에요. 지금 외국에서는 천년 이해가지고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우리 한의사들은 돈 버는 것 밖에는 모릅니다. 연구는 안 한다는 거다. 자, 예를 들어보자. 우리 말자나 한방 한 한방약 이제 한방약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약초들을 누 말자나 푹곰탕인가 응? 이잖아 곰탕. 곰탕누말대나곰탕이라 하자. 그러면 여기에 얼마나 많은 성분들이 있겠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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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제는 한가 볼까? 어제는? 자, 어, 이런 말 자꾸 하다가, 내 또, 뭐, 어사들인데, 욕들은 몰라. 이거 아주 단순하게 학문적인 거니까. 자, 우리는, 그, 뭐고, 양이, 양방, 양방에서 우리는 한번 보자. 양방에서는, 아, 지금 뭐, 엑스레이도 있고, CT도 있고, 온는 장비를 다 동원해갖고, 사진 팍팍 찍고, 어디가 달랐다는 것을 알아. 안다, 이 말이야. 그지 그거는 금방 없데피 검사하고 뭐 하면. 그러다가 뭐, 심한 상태에서는 피 검사하다가 막다 정확하게 우리가 정밀 진단 하다가 이제 그때는 뭐 기진백질 해갖고 피다 빼보고 없다, 이 말이야. 자, 양방에서는 어떻게? 병은 안다, 이 말이야. 어디에 탈라고 어떤 병이라는 것은 아는데 수술하는 병이 아닐 경우에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야. 어떻게 왔는지. 병이생기는데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는 거야. 어떤 방법으로 와 가지고 이렇게 이것이 달라갖고 이거는 뭐 수술하면 좋고 약을 먹어도 괜찮고 이거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온 병의 이 정체를 모르는 거야. 막 맥에서나 마찬가지 돼. 어디서 온지 몰라 갖고 역학 조사는 하고 맨날 그건 하고 있지. 그러면 이 병이 어디는 왔는데. 이 병이 누구 말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간이 나빠지다. 간암이라고 하는 거죠. 간이 나빠졌다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간이 유전성으로 나빠져갖고 간이 안 좋은 것인지, 약물을 먹어갖고 안 좋아한 것인지, 누구말단디스터마걸리갖고안 좋아한 것인지, 간에 너무 충격을 줘갖고 안 좋아진 것인지, 그 원인은 모르고 무조건 간만 나쁜 거야. 그럼 아까 저도 얘기했잖아. 간이 나쁜데 우리는 병이 두가지됐 했지. 하나는 기운이 너무 강해서 병 드는 것이고, 하나는 약한 거병 드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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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간 약을 주게, 간을 약을 준다든지, 주사를 준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그냥 끝나는 거야. 이 죽는 거야. 뭐 어떻게 죽 거야. 그러면 의학도 지금 어떻게 해? 이 학문적으로 논문만 쓴 거야. 결과만 갖고 논문을 쓴 거고, 이거는 어떻게 해? 개인적인 것이 비법이에요. 비법이고, 나선 그것을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별개로 노는 거야. 별개로. 따로따로의 따로, 따로 국밥이 그러면 국밥을 하려면 어울려야 되잖아요 그치? 국밥이라고 해놔놓고 국밥은 내놨는데 막 콩나물 한살비 내놔놓고 밥한살 내놓고 고기 한살 내놓고 물한걸 내놔놓고 이건 이게 따로 국밥 만들어 뭐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래요 그러면 국밥이 안 되잖아 그치? 그거는 국밥이 안 된다는 말이야 그럼 섞어 먹는 거지 섞어지 아, 근데... <웃음> <웃음> 그렇게 첨부하면 따로따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여기서도 우리는 맹점이 있어요. 악적인 그것도 맹점이 모자란 모르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뒷받침하고 이것을 뒷받침하면 이것이 얼마나 발전하겠나?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 체질론이라는 것은 오로지 이 한국에만 있다 이 말이에요. 한국에만 이것만 잘 하게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면 한의학에서 노벨상 까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한의사가 얼마나 많이 배출됐노? 돈 버는 데만 좀 하지 말고 연구하는 데서 좀 해야 되는 거야. 네? 막돈 버는 거죠, 목적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공부도 좋지만 이렇게 좋은 거, 누구 말 때나 이재마 선생이 이렇게 재생한 거는 그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해 우리가 스마트폰 한개 만들면서 이것이 오늘 하루 만에 다 만들어졌겠나? 몇백년 전에 만들어졌겠나?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항문이 되고, 누직이 되고, 실름이 되고, 임상실험이 돼가지고, 그 결과가 이제 지금 스마트폰으로 토출되듯이, 이런 게돈 버리는 데만 너무 지적하지 말고, 돈 버리는 일부분은 이 연구하는데, 여기에 투입을 해야 돼. 그러면 분명히 어떻게, 이 체질론 갖고 완벽하게 이런 것이 만들어졌다고 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누구말따나, 저 알파고하고 대중을 할수 있는 거야. 알파고는 어떻게, 결과만 알파고는 서로는 데이터, 빅데이터만 갖고 백문만 찍어줄 뿐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 체질로는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면서 나의 때나는 서서 전부 다 예측을 해주잖아. 예측을 해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알파고가 뛰어나겠나? 이것이 뛰어날 수도 있겠나? 그러면 양쪽에 상벽을 이룰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이제 진행이 잘 되게 되게 되면 흔해 알잖아. 영상 진료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는 꼭 수술을 하는 것만 그 병원이 아니잖아요. 그지? 물건만 든 잘라내고 이런 거는 우리는 예방도 있는 것이고 오지 못하는 사람은 영상으로 시스템이 되니까 이제는 영상 진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이게 진맥을 해봐야 답을 알고 액시이를 찍어봐야 답이 만접 도서지방에, 숨에 <웃음> 있는 사람들은 그 뭔지, 그 오다가 뭐 다, 응? 지 기지맥질 해보겠다. 그치? 그러면, 119엄마나 바쁘겠노? 그건 도서지방에서 저뭐 육지까지 시리 나를락하면. 그러면, 사차이 지맥이 급한 것 같으면 119시고, 오는 것이고, 아니면 그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어어봄이 그게 지금, 어봄이돼 근데서, 우리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우리는 병든 거 치료하려고만 하지 말고 병을 안 들게 하는 거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비용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잖아. 그러 하면 연구가 필요한 거야. 이거 백날 이야기 해 봐야 개인적인 그 비품만 해 갖고 순카 가지고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것이고 학문적으로 하는 것은 이게 좀계리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갖고 접목을할수 있는 이런 연구가 필요한 거야. 그렇겠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 음식은 정말로 좋은 약이지만은, 그치? 음식은 좋은 약이지만은, 약은 빨리 나서야 되는 것이고, 음식은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당장 아픈 걸 약을 먹고, 하겠지.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음식으로 해결해야 돼. 약을 먹고, 누구말따 맨날 먹으라면 비타민 먹고, 뭐 먹고, 맨날 이것만 먹어갖고, 이것만 먹어고 되겠나?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맨날 먹잖아막 온갖 건강식품, 약뭐 이렇게 먹기 좋다고 하는 거다 먹는데 왜 먹느냐 이거예냐 먹... 아무도 안 먹는 사람도 다 건강하게 잘 사는데 그거 먹는다고 오래 사나? 건강하나? 그거 많이 먹는 사람치고 건강한 사람 별로 못봤다는 거죠. 응? 그럼 어쩌면 안 먹는 게 작게 먹고 안 먹는 것이 건강할 수도 있어요. 일본이 그렇잖아. 작게 일본은 작게 먹는다. 이 말이야. 소식이 오래 사는 거야. 그래서 최고 장수 국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풍부한 거야. 먹는 것도 너무 풍부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보면 가서 보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나도 뭐 살이 많이 찢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조금 낫잖아 그지? 나는 관리를 안 하시면 단한 가지 땜에 식생활이라는 거죠.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식생활 한 가지만 갖고 나는 아무도 안, 시도 때도 주먹 먹는 거야. 밤 2시 돼서 주먹 먹고 아침에도 먹고. 예를 들면 내가 먹은 것만큼 좀더 살이 됐다 하면 나는 이것서저걸로가지도 못할 거야. 걸러가겠나 아, 당장 그거 먹어봐. 어? 우리 행사하고 나면 밤 2시 반 돼서 뭐 시커먹고 자는데. 뭐가 또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지뭐 10분만 또자고 오긴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처음부터 흡수해갖고, 소화돼갖고, 우리가 흡수를 했다 가면, 근데 그러다니지도 못할 거야, 이게. 택시 치는 거안 되고, 추락으로 와야 될 거야, 이렇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잘못된 이거, 어, 텔레비에서도 좀 바꿔야 돼. 잘못된 것은 이제 바꿔야 돼. 아, 쓸데없는 거, 그거, 누구말따나. 그, 소빙해가고돈 주고 가면서 그와가지고 숭, 거짓말 하는 거, 그거 테레비 맨날 내놔가지고, 사람 처음부터 호도시키는 거 아이가? 잘못된 거는 과감하게 철퇴해야 돼. 할 프로가 없지만, 프로면좀 바꾸면 되지. 그럼 맨날 먹는 거, 이거밖에 프로 안 한다, 이 말이야. 바꿔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음식과 식품은, 어떻게, 해? 약 성분이 간에 들어있지만, 약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음식 중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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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막 이렇게 열심히 강의하고 했으면이 정말 좋은 세상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은 건강하고 해야 돼. 응? 누구말따나 베개 똥칠할 때까지 살면 안 되고, 건강에 사는 거야. 그러면 오래 살아도 괜찮은 거야. 그지 자식들이 이제 짐안 되고, 내가 오래 열심히 살면, 그것은 최고의 행복이지 뭐. 그러면, 누구말따나 보험료도 찾긴 해도 된다. 건강보험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많으니까 건강보험료가 말들까지 처음부터 그거 하면 어떻게 되겠노? 건강보험료 뭐철출남지뭐또 병원에 가나안 아픈 분들 이제 그죠? 안 아픈 분은 뭐, 뭐, 뭐 자식인데 무슨 필요가 있으면 좋지 애도 봐주고 손자도 봐주고 이? 가서 또 내가 할 일도 만들어 가고 자 그래서 이 식품만 식품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정말 좋은 말이지만 왜왜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지금부터 우리는 푸는 거야. 왜 그럴까? 그러면 우리가 이 오기치질론과 다이어트법에서 우리가 원자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해쳐 가는 거야.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